똑똑하시네요 <웃음> 그 누구랑 다어려워한하안 아, 저는 제작거이 끝날 때쯤부터 시작한 사회입니 저는 살부터 어,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 어. 기와 전동자는 서로와 악기를 구분할 수 있을 까같 <웃음> <웃음> 뒤에 보시면 총 6개 바이올린이 있는데요. 차례대로 1, 1, 1, 2, 1 사이즈가 있고요. 30만 원대 연습악기 600만 원대 바이올린, 마지막으로 장상우님의 1 0 0만 원대 적응자. <웃음> 1라운드 하기 전에 악서 가이지를 유하실수 있을 것 같아요. 어, 어, 어, 저는... 이거 다가슴 응. <웃음> 아, 이거 <웃음> 여첫 아, 네. <웃음> 번째 앞기로 갈게요. <웃음> I'm done c k i 차련에용이 자신 있어요? 모르겠어요 <웃음> 이쪽으로 쭉또 걸으시는 게 제가 아는 데도 살짝 도움을 줬던 것 같아요. 1번, 3번, 2번, 2번에서 일부러 조금 안 예쁘게 내려오는 것도 살짝 느껴졌어요. 이번엔 특별히 다른 전공자분의 아고 아, 분명히 어 아, <웃음> 그럼 요이첫 번째 까 할게요. 응. 하고, 아, 좀 네. 저, 아, 그니까? 이게, 이 집안에 이나제 조그매. 그는, 그리면, 그리면, 그리면, 면면그그리그면그 이제 이 o t going to b 숨기려고 해도 그 get a l 그거 안숨 e 는데 t o 이 a l i t 별로 안 튼튼해요 이렇게 일부러 틀리셔도 그건 느껴요 <웃음> 입 네, 그리고 이제, 러즈 지금, 동점이잖아요 네, 그럼 이제, 마지막 은 연주자가, 바이어링처 처음 켜본 만전, 생초보가 안녕하세요. 자, 유 히드시. 아유, 히드시. 네요시 완전 못하는 사람이 연주할 수 있는데 맞수있을요 못하는 사람이 연주하면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요즘 어려울 것지 누구나 다 어려워요 렌체보다 가하면은 아니야 아연주하나다 맞춰요 근데 아까는왜 틀렸어요? <웃음> 네 그러면 다음 분도 시작하겠습니다 <웃음> 아, <랜 웃음> 어. 나다 지디 한번도 연주해 본 어제 잠깐 성으로배어요하생님어 <목소리도> 자, 반갑습니다. 자, 첫 번째 악기. 어, 제가... 이것도 하기 전에. 정확한 정답인가 확인한 다음에 자, 자 제가 아까 들었듯이 저는. 어, 그죠? 첫 번째 악 했을 때는 귀로, 귀로로 음악이. 귀로도 두 번째 악기. 눈앞에서. 그래서 저는 완벽한 네. 정답을 추했습니다유이는 네, 네, 네. 어떻게 그 정답을 쓰게 저는 그냥 듣고서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 썼어요. 하나 둘 셋, 첫 번째 기 번호 말해줘. 하나 둘 셋. 사. 정답은 게 아, <웃음> 아. <웃음> 정답 <웃음> <정답을 웃음> 인가보네요 맞아요 우니다 음. 여기다 이로네 그러면 현재 로우과앞서 있고 로우님과 음. 함세 음. 음. 아, 아, <웃음> 네, 번째 학기 하나 둘셋 음. 번. 그렇죠? <prank> 아니요. 유호이가 <웃음> 이제 장사한 님이추하게 있는데도 믿거든요. 이소감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재밌었어요. 왜 이렇게 왔컨텐츠 해봤는데 이 빠르게 존재하시는 것 같아요. 악기가 얼마나 좋은지 보다는 자기 실력이 훨씬 더 중요하긴 하지만 이제 똑같은 실력 안에서는 당연히 좋은 악기가 더 좋게 들리죠 비싼 악기 쓰는 거그중요하잖 중요한데 그게 좋은 거 좋은 말은 패밀하는 음 음악적인 기질, 음악성을 하는 거 그런 건 전혀 다른 거죠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보잖아요 그렇죠? 게임을 네, 하고 어요 보니까 그러니까. 하면서 계속 재밌었어. 어, 저는 나의 있력이니까 재미하는 거다해려 되는데 <웃음> 이게 좀안 맞는 거 같다. 그런 게 있었는데 너무 의외로 너무 재밌게 했어요. 나의 아, 네.